여러분을 육바라밀의 화신으로 만드는 게 자리예요. 여러분을 육바라밀의 화신으로 만드세요. 여러분이 진리에 푹 젖지 않으면 절대 남을, 남한테 남 진리를 나누어 줄수 없어요. 매 순간 매 순간 찐찜한 쪽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시는 거. 하면 후회, 후회할 짓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. 그게 보살도입니다. 제가 얘기하는 전부예요. 보살도는 이게 전부예요. 이걸 하시다 보면 중생을 엄청나게 돕게 돼 있는 거지 중생을 바로잡겠다고 덤비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왜 중생을 바로잡겠다고 덤비는 분들이 나중에 그분들이 중생을 제일 괴롭히는 분으로 돌변해요. 왜이 공식이 안 맞으니까? 여러분 지금 문제되는 분들 보세요. 다남남 남 위에 서겠다고 남 다스리겠다고 남 돕겠다고 나선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요 결국 이, 이 자리가 안돼 있는 분들이 이타부터 하겠다고 덤비죠. 이건 양 어떤 양심의 발로일 수 있지만. 가다 보면 욕심이 승하게 돼 있어, 이기게 돼 있어요. 미천이 약하기 때문에 가다 분명히 자빠집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남들 위에 서게 되는 순간 갑질하기 시작해요. 갑질로 돌변합니다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뭐 의지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 사람이 좀, 그, 정의감이 약했네.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일반적인 말은, 일반적으로 말하는. 양심에서 끝없이 그, 샘솟는 정의감이 없으면, 양심에서 끝없이 샘솟는 그런, 그, 양심의 명령들을 못 들으면요, 여러분, 금방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. 순간적으로는 정의감이 휩싸일 수 있는데, 그걸 계속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, 인간은. 잠깐, 잠깐 발현이 돼요. 그걸 유지시키려면 육바람이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요. 그러면, 그게 이제, 잠깐, 잠깐 올라오던 양심을요, 늘 올라오게 만들 수 있어요. 그게 보살도의 전부입니다. 아공, 법공, 구공 이런 어려운 그 형이상학적인 공부를 왜 하나요? 그래야만 안에서 솟아나와요.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접속이 돼서 진리의 세계로부터 육바람의 진리가 내 영혼을 통해 터져 나와요. 그거를 표현만 해주면 되는 전제가 돼야 보살이지 속에서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억지로 10년 전의 정의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고 계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 잘못 가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. 분명히 누군가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갑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. 남을 돕는다는 명분 하에